]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번에 구매한 너무 예쁜 옷들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진짜 옷들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봄, 여름 난리가 났어 <웃음> 그럼 첫 번째로 진짜 제 영상에서 이제는 빠지면 너무 섭할 것 같은 가네슬아 아이템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너무 예뻐서 오늘은 이걸 입고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후드티 말고 제가 이번에 구매한 지금 입고 있는 이 부츠컷 데님부터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무슨 정신으로 샀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작 오디넬인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오디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엥? 하고 좀 당황을 했는데 입어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저 이거 입다가 좀핏 망가지면 또 새로 사서 다시 입을 정도로 너무 잘산 부츠컷이에요. 일단 길이감부터 미쳤어요. 제 키에 수선 필요가 없는 이런 부츠컷에 이게 스파기가 또 살짝 있어서 실루엣 자체가 너무 꽉껴 부담스러워 막 이런 핏은 또 아닌데 하체 군사를 살짝 여리여리하게 또 커버를 해주면서 아래로 툭 떨어지면서 또 멋있게 탁 부츠컷 제장라인이 아니어도 데님은 가네스라에서 사면 웬만하면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진짜 너무 감동을 먹긴 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정말 세상에서 제일 무딘 제 남자친구도 저 이거 바지 입자마자 어? 바지 핏이 왜 이렇게 예뻐? 오늘따라 다리가 되게 길어 요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완전 대성공! 이렇게 생지 데님 부츠컷인데 일단 흰 양말 신었을 때흰 양말 되게 잘 살아있어서 이염 걱정도 좀 크게 없었던 것 같고요. 워싱이 너무 예뻐요. 되게 빈티지하면서도 살짝 트렌디하고 힙한 느낌? 정말 아쉬울 게 하나 없는 데님이다. 입으면 다리가 너무 예쁘고 길어 보입니다. 여러분 꼭 사세요.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이 후드도 너무 예뻐서 반응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가네스라에서 선물 골라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보자마자 딱 이걸 골랐거든요. 아니 너무 예쁜 그런 딸기우유 컬러잖아요. 일단 실제로 보면은 조금 어둡기는 한데 막상 또 입으면은 어둡다는 느낌은 안들어요 지금 영상에서도 되게 화사해 보이고 예쁜 잔잔한 꽃분홍이지 않요 보통 이런 니트 후디 같은 경우에는 봉제감이 안 좋아가지고 진짜 한철 입고 딱 버려요. 엄청 쭈글쭈글해지기도 하고 막 실밥 터지고 이런 디테일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 이거 지금 봉제 보여요? 이 마무리감이 엄청 꼼꼼해요 그래서 싼 티가 되게 안 난다 호감도 엄청 부들부들하고 약간 차르르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거 관리만 잘하면 두구두구 좀 꺼내서 입을 만한 그런 진짜 괜찮은 제품이고 딱 입었을 때 핏감이 되게 여리여리하게 착 떨어지잖아요 이거 저처럼 지금 그냥 좀 편안한 스타일링 입기도 괜찮고요 제가 더 추천드리는 코디 꿀팁은 우리 놀러갈 때 민소매 원피스 입잖아요? 거기다 이거 툭 하나 걸쳐주는거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SS 시즌에 또 되게 중요한 게 우리 기본 이너 아닐까 싶은데 제가 항상 기본 이너는 여기서 구매합니다. 바로 블랙업이에요 블랙업 되게 오랜만에 소개해드린 느낌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캡이 있는 이런 기본 탑다시랑 지금 속에 이너를 입고 있는데 그냥 요런 나시도 같이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이런 기본 이너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탄탄함이에요 어, 물론 이런 기본 이너는 뭐 한철 입고 또 새로 사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왕 사는 거 한철 동안 제대로 탄탄하게 즐길 수 있으면 좋잖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정착한 게 블랙업인데 이번에 구매한 요두 제품도 굉장히 탄탄하고요 뭐 군살도 살짝 잡아줄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해요 그리고 특히 이거 캡내장 된 거는 와 이거 진짜 브라 없이 그러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바스트도 좀 되게 잘 잡아주기 때문에 이거 입으면 되게 신세계에요 그래서 완전 완전 추천드리는 그런 이너입니다. 웬만한 이런 핏한 이너는 항상 블랙업에서 꼭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는 이렇게 두 개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구매한 건 아니고 선물로 받은 제품인데 이거 최근에 사진 올렸을 때 여러분 반응이 난리가 아니었어요. 뭔가 항상 봄, 여름 때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봐 주시는 것 같은데 요것도 니하온 제품이에요. 봄, 여름에 들 기본템으로 입을 니트가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되게 새하하면서도 엄청 여리여리하고도 시원한 그런 브이넴 니트 하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딱 니하온이 또뭐 해버렸더라고요. 요거 그냥 단독으로 입어도 예쁘고요 저처럼 이렇게 원피스 위에다가 요거 툭 하나 걸쳐줘도 진짜 여리여리 러블리 무드가 잔뜩이죠 여러분 핏감이 되게 여리여리하게 아래로 착 떨어지기도 하고 브이넥이 되게 시원하긴 한데 너무 과하게 또파지진 않았어요. 쇄골 라인 또 보이니까 약간 몸선이 되게 가늘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더라고요. 단독으로 그냥 데님이랑 입어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또 원피스 위에다가 살짝 쭉 걸쳐주는 이런 무드도 니트 자체가 되게 투명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봐주신 그런 니트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달 전쯤에 구매를 했는데 좀 뒤늦게 보여드리긴 했어요. 이거는 핫캣이 블라우스고 제가 첫눈에 반해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원단 자체가 실수루로 플라워 패턴도 있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SS 시즌에 완전 트렌디라는 이 리본 타이업까지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하긴 했는데 제가 사실 구매할 때는 민소매 원피스에다가 아우터처럼 이렇게 툭 걸치는 그런 무드로 입으려고 구매를 해봤는데 입어보니까 핏이 꽤나 포멀해요. 약간 어벙하거나 살짝 여리한 무드로 떨어져서 지는 걸 기대를 했는데 입으면 되게 정직해요. <웃음> 어, 뭔가 되게 예쁘긴 한데 정직한 빛? 그래서 제가 입어보니까 그냥 반바지나 그런 바지 이런 코디에 그냥 러블리한 무드를 연출하기가 훨씬 더 괜찮았던 제품인 것 같긴 해요. 저의 구매 의도와는 달라져 버렸지만 일단 딱 보기에도 실루엣도 되게 예쁘고요. 단정하면서도 러블리해. 바지에다가 그냥 이거 하나만 걸쳐줘도 코디가 끝나. 어, 생각보다 데일리로 더잘 입겠다 싶은 그런 블라우스더라고요. 저 이거 좀 완전 추천?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SSG 글로니를 되게 좋아해요. 이번에 되게 특이한 이너를 샀습니다. 이거는 저 같은 유교걸은 단독으로 절대 절대 못 입긴 하겠지만 블라우스 안에 입기도 괜찮고 민소매 원피스 아니면 그냥 반팔에다가 이너로 살짝 입어주면 은은하게 나오는 이 망사 레이스가 되게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코디 포인트가 이렇게 앞에 또 글로니 택이 있으니까 이것도 나름 힙해요 <웃음> 그래서 최근에 이너로좀 되게 잘 입었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약간 이런 이너를 찾긴 했었는데 이제서야 만나게 됐습니다 이런 건또 하나 있으면 진짜 두고두고 두고 패션템으로 같이 매치해서 입기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도 하나 있는 거 되게 되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번 시즌에도 헤더몬트에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요 반팔 티를 골라봤습니다. 이렇게 앞에 로고는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죠? 근데 뒤에는 약간 이런 느낌? 되게 캐주얼하잖아요. 제가 여름에 약간 페스티벌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어, 되게 스포티한 코디를 또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 골라봤는데 소매 한번 접어가지고 바지랑 코디하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냥 티셔츠 하나만으로도 코디가 되게 잘된느낌이면서 어, 생각보다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떨어지는 핏감도 은근 여리여리하게 되니까 또 반팔띠 오버사이즈 잘못 사면 너무 부해 보이는데 그런 거 없이 은근 여리여리하고 하나하나 핏감이 나서 생각보다 되게 만족했던 반팔티예요 이것도 진짜 추천.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되게 데일리적인 상의에다가 포인트 주기 되게 좋은 게 이런 팬츠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번 그로브 신상 데님을 구매를 했어요. 예약 배송이어가지고 한달 넘게 기다리긴 했는데 요 플라워 패턴이 완전 완전 포인트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데님은 가넷로 해서 구매를 하긴 하지만 또 이런 포인트는 너무나 특색이기 있 때문에 요만큼 <웃음> 수선을 할 각오로 구매를 했어요. 입어보니까 딱이 정도 잘라내면 발등 위로 예쁘게 올라오겠더라고요. 바지를 막상 입어보니까 다리라인이 좀 슬림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어, 왠지 모르겠는데 살짝 진짜 세미 부츠컷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되게 라인이 예쁘게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만족이에요. 빨리 수선 맡기고 싶어. 옷이 너무 귀여워요. 그냥 이런 거 진짜 기본 반팔티나 기본 블라우스 셔츠에다가 이거 하나 걸쳐도 그냥 코디의 끝이 나잖아요. 그로브는 진짜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DM으로 난리가 났던 버킷햇입니다 이거는 드파누 제품인데 봄 여름 시즌에 이런 소재감의 니트 버킷셋은 있으면 너무 잘 써요. 아시죠? 이거 써보니까 머리가 되게 예쁘게 잘 잡히더라고요. 제가 버킷햇 진짜 잘안 쓰지만 버킷햇 고를 때 이거 두상 잡는 걸 가장 우선으로 보는 거 아시죠? 어, 이거 썼을 때 머리가 되게 예뻐 보였어요. 두상을 되게 동그랗게 잘 잡아주고 여기 밑단도 너무 과하지 않아서 이렇게 시야를 완전 차단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즘 버킷햇들 다 너무 커서 막 앞이 막안 보여서 막 쓰면 이렇게 보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너무 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유연한 형태예요. 그래서 각 잡혀있거나 그렇진 않고 그냥 두상을 살짝 감싸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음, 이것도 되게 예뻐요, 여러분.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잘 쓰잖아. 그 마지막은 아틀리에 파크 가방입니다. 여러분, 백팩 요즘에 너무 트렌디예요 난리 났어. 진짜 지금 칭찬할 게 되게 많은데 일단은 이 가방 같은 경우는 저는 블랙 컬러 가방이 너무 많아서 SSG는 또 밝은 게 땡기기도 해가지고 이 아이보리 컬러를 골랐거든요. 일단 이 가방 수납이 미쳤어요. 여기 앞주머니 있죠. 이게 생각보다 되게 잘 들어가. 저는 여기를 완전 미니 파우치로 쓰고 있는데 틴트 막 세네 개까지 넣어도 되게 차곡. 차곡 쌓여서 그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제가 이런 백팩 들 때마다 항상 좀 아쉬웠던 게 백팩 뚜껑 열고 이거 땡겨가지고 물건 꺼내는 거와 근데 얘는 여기에 지퍼가 있습니다 너무 편해요 웬만한 건다 여기서 그냥 꺼내면 돼 물건 꺼낼 땐 여길 쓰면 되니까 이거 모양 예쁘게 잡아놓고 굳이 열 필요가 없는 거죠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키링도 아틀리에 파크 제품인데 제가 좀 되게 감동 먹었던 게 이거 가죽 키링이거든요? 근데 스트링 하나로 이렇게 쪼매면 돼요. 헉,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이런 포인트? 저는 이렇게 두 개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는 옆에다 달고 하나는 가방 뚜껑에다가 달았어요. 뚜껑에다가 다른 귀여운 키링 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지금 아주 예쁜 키링을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웃음> 여기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 책까지는 무리지만 뭐 노트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저는 오늘 스튜디오 올때 여기다가 카메라랑 삼각대, 뭐 스피커 이런 것까지다 챙겨왔어요. 뭐 생각보다 잘 들어가는 친구고 여기 파우치도 너무 쓸모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최근에 구매하고 선물받은 봄, 여름 무드가 잔뜩 느껴지는 제품들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여름을 되게 안 좋아하긴 하는데 봄과 이번 여름 설레요.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제품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